왔다 왔을 지는 게 왔답니다. 오늘은 영종도어랑리에 있는 손녀바위 해수욕장을 가보겠습니다. 아 재밌게 들었습니다. 이렇게 안개가쫙하고 그리고 물이 쫙 빠져가지고 원래의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. 원래 저 안쪽은 아주 깊숙한 바다 쪽인데 지금 자기의 뼈를 드러냈습니다. 갈매기가 지금 집주인이다. 이렇게 막 나뒹구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내려보이지 않습니다. 오른쪽으로 가면은 송림이 우거졌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왼쪽에 가면 이렇게 손녀바위가 내려게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기에는 일화가 있지만 우리들이 제가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어 사람들이 있네요. 그 안개 사이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타라솔 사이로. 자기가 차려 놓은 듯이 갈매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아마 이놈들은 예, 예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때 미쳐 대피하지 못한 놈들 그냥 낚아채는 아주 야비한 놈들이죠 기회주의자 이놈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십마리 수백마리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 이 캠핑장도 뒤쪽에 엄청나게 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미쳤다가 사진에 땀 치는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의얼방리 신제바이 예수욕장 왔다와 함께 했습 고맙습니다.